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본조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시골에 좀 내려왔는데요 음, 시골에 와서 뭐 할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불 들고선 미꾸라지를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뭐, 일단 이게 좀 쉬운 작업은 아닐거예요 분명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걸 몸소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여기 벌써 나왔어요 미꾸라지가 자 여기 보세요 이보세요 이게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우와 와 이거를 여러 마리 잡아보고 싶은데 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새끼는 되게 많대요 지금 자 그럼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끄러 보시면 와 싱싱하죠 아주? 싱싱합니다 우와 뭐 와, 뭐야 세달 가는 거 보이세요 아 여기 새 엄청 많아요 세시들이또 나왔어요 여러분 와끄지또 나왔어요 형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우 네. 자 이리로 가라 지렁이 아, 지렁이 나오네요. 여기 지렁이 뭐야? 뭐야? 지렁이 뾰족해. 어, 이게 지렁이 아닌 거 같은데요. 와, 지렁어리 같은데요. 이거 지렁어리인가? 드러, 드러, 뭐지? 이거 어, 이거 한번 튕겨볼게요 이거 와, 이거 신기하다. 시간 지 나중인거? 한 마리 어 챙겨서 보여요 이것도 저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쪽에 지금 와 여기 지금 수로데와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걸? 수로데 지금 여기 크게 있어요 미끄라지가 조금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제가 혹시 어떻게 잡아야죠 이거?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팔이 안 닿아요 여러분 와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쪽에 있는데 그런 데도 막 보시면 막 조그맣게, 조그맣게 막끄라지도 있어요 사볼한번 퍼볼까요? 퍼볼게요, 한 번. 살짝 해가지고. 음. 음. 오, 아, 아.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이거. 오, 오 크다. 아, 큼직한 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추웠던 각인가요, 이거? 추웠던 각? 오,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라지 움직이는 거? 오, 우와, 우와, 덥다, 덥다, 다 우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오. 동면을 하고 있나봐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잘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음, 음. 살아있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거 뭐냐 미꾸라지를 좀 잡았는데요 어 진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나온 것 같아요 큼직한 녀석들도 이렇게 잡았고 신기한 생면도 그래도 신기한 것도 잡았어요 웅어라고 웅어 새끼인데 이게 이제 무슨 땅을 파서 이제 논에다 불을 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안 좋은 생물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는 그런 생물인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거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보고 지렁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지렁인 줄 알고 버리려다가 어 뭐야 이렇게 뾰족하지 꼬리가 왜 이렇게 뾰족하지 하다가 봤는데 물고기더라고요 이게 <웃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치료을라구요 다음에는 더욱 신기한 생물을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 미쿠라지들은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응원들 빼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줄게요. 자, 잘 가라. 놔주세